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스티비의 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월드경영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식량인데요 그칼페온 북부에 보시면 플로린 마을 이 있죠? 네. 플로린 마을에 가시면 지금 씨앗 씨앗을 수급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 월드맵에서 플로린 마을로 이동을 해주신 다음에요 요렇게 플로린 마을로 이동을 하셨으면 목록을 누르시고 발렌타인이라는 상인이 있습니다 이 상인이 씨앗을 판매하는데요 이렇게 이름을 클릭해 주시면 이 상인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상인에게 상점을 누르시면 이렇게 씨앗을 판매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현재 이 상인이 판매하는 씨앗이 가장 효율이 좋은 씨앗들입니다 먼저 보리 같은 경우를 확인해 보시면 1 0분에 45의 식량을 획득하실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0분의 45면 1시간으로 환산하면 한 270정도 됩니다. 270이면 어 다른 씨앗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그 상당히 많은 양인데요. 밀 같은 경우는 10분의 33 그리고 초록색 어 씨감자 같은 경우는 1시간에 88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지속적으로 보리를 심으시는 게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침밀도침밀도를 보시면 그침밀도가90 이상이 돼서 매우 좋아질 경우 아이템 가격을 5% 할인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공세를 펼치셔서 침밀도를 올려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그 월드경영에 입장하실 때 마차 아, 마차는 저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마차관리에서 말연결됐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어, 무역품. 무역품 실어주시고 호위. 호위 4명 있는지 확인해주시고 자 그리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출발 자 다음은 이제 월드경영 루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월드경영 루트 같은 경우는 발레노스 자치령에서 출발을 해서 세렌디아, 중립국경지대, 북부, 서남부 직할령 순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회차에는 이거에 대한 역방향, 그러니까 서남부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북부, 국경지대, 세렌디아 찍고 다시 발레노스에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동을 하실 때에는 이제 하나하나 찍어서 하시지 마시고요 목적지를 미리 설정을 해두시면 편리하게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를 이렇게 설정 설정해 주시고요 국경지대 아, 델페, 다시 델페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글리시, 하이델, 그리고 발레너스 자치령에서 벨리아, 서부경비캠프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 클릭 한 번으로 다음에 이동을 하실 수 있으니까 편리하게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회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중간 기점으로 플로린 마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플로린 마을에서 향초를 사서 파는 거는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하는 트렌트 마을에서 아이템을 구입을 해서 플로린에 판매를 하는데요. 어, 지금 베어 같은 경우에는 77%고 목재가 93%니까 목재를 구입해서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나오셔서 그 상점에서 목재 구입하시기 전에 아 먼저 무역품 개수에 맞춰서 아이고 소를 눌러버렸네 무역품 개수에 맞춰서 구입, 구입해 주시고요 무역품은 앞으로 가는 마을에서 판매 가능한 무역품만 구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거를 뭐 전부 구입하셔가지고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같은 경우는 앞으로 가는 마을에 해당되는 물품만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을 나가기 자 마을을 나오신 다음에는 오른쪽에 목록에서 미리 설정해두신 목적지를 누르시면 바로 자동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마을 나왔으니까, 목적지 눌러주시고요. 배어마을 이동하겠습니다. 자, 출발. 가시는 길에 있는 이벤트는 가능하시면 모두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하셔서 레벨이 높아지시면, 음, 레벨에 따라 이벤트에서 받게 되는 보물상자의 개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이벤트를 하실 때, 지금 저같은 경우는 에 전투가 한 350정도 되는데요 어, 350이면 보물선세를 두개 받을 수 있죠 400이 되면 3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쓰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속같은 경우는 그냥 사용해주시는게 좋아요 제가 가속을 하고 안하고 다 해봤는데요 두개에 대한 차이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배어에 도착을 했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요 과제에 보시면 전적으로 수용할수 있는 과제가 있어요. 점점 쌓여가는 은하라고 은하 1 0만원 획득시 1 0만을 주는 요 과제인데요. 음 일반적으로 월드경영에서 저희가 판매하는 은하가 약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이면 100만원 정도를 그냥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클릭하시기는 다소 귀찮을 수 있는데 가능하시면 하시는게 좋고요. 그리고 식량 같은 경우는 별 무리가 없을 경우에 무조건 구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식량 구매를 안하시면 서부경비캠프까지 갈 수가 없어요 식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식량 구입해주시고 가져오신 무품 판매해주시고 자 그리고 특수품! 특수품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특수품 같은 경우는 이제 월드경영의 꽃이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재도 판매를 하고요 어... 이 신뢰도와 친밀도에 따라서 판매하게 되는 특수품이 달라지게 되는데 음, 여기 보시면 친밀도 30이라고 되어있죠? 요거 친밀도 30은 어, 금방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이 친밀도를 따라서 기본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건이 초록색 밑으로 자재는 기본적으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이 위에쪽 다이아몬드 1개부터는 친밀도 120부터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총 5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120에서 시작해서 200까지 200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침밀도를 올리는 방법은 아까 플로린에서 말씀드렸듯이 그이침밀도를 누르신 다음에 선물 선물공세를 실시하셔가지고 침밀도를 100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떠돌이 상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텐데요 지금 떠돌이 상인 같은 경우는 이동하는 루트에 있는 경우만 방문을 해주시는게 좋아요 굳이 떠돌이 상인의 목숨걸 필요 없이 저희는 일단 은화수급을 목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루트에 있을 경우 찍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동하시다가 이벤트는다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벤트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보시면 이벤트가 끝날 때 식량 7 5를 획득하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는 가능하시면 무조건 해주시는게 좋고요 자, 이렇게 진행하다가 떠돌이 상인이 루트에 있는 걸 발견을 했다 그러면 떠돌이 상인에 진입을 해주시고요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왜냐면 이게 무역품을두개 판매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템 같은 경우는 경매장 최저가보다 무조건 싸기 때문에 다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사실상 블랙스톤 같은 경우는 필요 없으시면 구매 안 하셔도 상관 없을 것 같고요 어, 필요하신 분들 에한해서는다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중간기점 플로린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플로린마을에서는 이제 좀... 가져오신 물건을 다 정리를 하시는데 어... 다 판매를 해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다 판매를 해주시면 되고요 음, 아까처럼 이제 은하 천만원 맞춰서 판매해주시면 됩니다 요러면 음, 이제 보상 받고 다시 또 들어가서 천만원 받쳐서 판매 받고 요것만 해도 벌써 20만원 벌었죠? 네. 또 판매 클릭해서 팔아주시고 특수품 살수 있는 거 있나 보고 필요 없으면 넘어가고요 자 앞으로 갈 마을에 있는 것들 다 구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구매 구매 요거같은 경우는 지금 델페하고 글리시를다 가기 때문에 198개가 돼도 판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구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향초 향초같은 경우는 델페 방향으로 갈 때는 무조건 구, 구매를 다 하시면 됩니다 무게 관계없이 다 구매해주세요 자그렇게 해서 이제 마을을 나가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그 시세변동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어.. 시세변동 같은 경우는 오른쪽 위에 표시가 되고 있는데 뭐 5분의 0, 5분의 1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자세히 보시면 저 동그란 게 다섯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한 칸은 총 3분이 되는 겁니다 한 칸에 3분씩 총 다섯 칸이 되고요 시세변동은 3분 단위로 총 다섯 번 5번, 다섯 번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세가 오를지 떨어질지는 뭐 그때그때 랜덤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중립국경지대 델페 전진기지에 가는 길인데요. 중간에 보시면 양갈래 길이 있습니다. 자, 영지맵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양갈래 길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위쪽으로 가는 길, 이 위쪽으로 가는 길이 지름길이고요 아래쪽으로 가는 길이 일반 자동 루트입니다. 여기서는 가능하시면 수동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해당 루트에 뭐 이벤트가 다섯 개 이상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자동으로 가셔도 큰 무리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동으로 가시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 따라서 그냥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처음 가실 때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한 번, 두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패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글리시 마을로 가는 중간 루트가 하나 있는데요 사이길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요 다리 있는 데서 멈추셔가지고요 어, 일단 이벤트 요거 먼저 하나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다리 있는 데서 멈추시면 앞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옆으로 빠지는 길이 있는데요 음, 잘 안보이니까 한번 돌려볼게요 돌려보시면, 요길 보이시나요? 네 요 길로 해서 옆길로 들어가서 나가 추출창 쪽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동을 하시는 길이 되고요네 이번에는 이벤트가 없으니까 그냥 자동 루트를 따라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임무 이벤트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세요 임무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음,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임무 이벤트도 그냥 합니다 요게 이제 영지민 레벨에는 별로 도움이 안되거든요 영지민 레벨에는 도움이 안되는데 생각보다 주는 아이템들이 쏠쏠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게 되시면 자 끝났죠? 이런 식으로 주게되는데 제가 몇가지 좀 추려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이템을 상당히 잘 주기 때문에 기왕이면 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델에 도착할 경우 시세 파악을 통해 이제 특산물 판매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음, 지금 같은 경우는 벨리아 마을이 서부 경비 캠프 보다 더 비싼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에는 제이 벨리아 마을에다가 판매를 하도록 할 거고요 이제 반대의 경우는 음, 베어 마을과 트렌트 마을 중 비싼 곳에서 판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마을까지 도착을 하시게 되면 가져오신 물건들 전부 판매해 주시고요 특품 구매해 주시고 이제 식량을 사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마지막 마을에서 구매하신 식량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게 약간 편법으로 반영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식량을 구입하신 다음에 마을을 나가 주시고요 마을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식량이 살짝 줄어든게 보이거든요 이 줄어든 식량은 종료시 반영이 됩니다 이번에 수익금액은 보시면 어한 2,400만원 정도 되네요. 이런식으로 월드경영을 완료하셨다면 남는 식량은 떠상런이나 루프런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시면 월드경영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